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지역이 수성구와 중구입니다. 그리고 난구와 중구는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그리고 달수구 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단지 현그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무리하게 급상승을 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급하락을 하고 그리고 급매물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를 파는 분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름 아닌 노름을 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는데 저만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 수송구, 문의가좀 많고 중구와 남구, 그리고 달수구 순으로 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실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들이 수승구와 중구와 남구, 달수구인데요. 지금 신문기사에서도 보다시피 대구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제 역세권, 더블역세권 아파트들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매물로 내려오는 대부분의 더블역세권이나 역세권 아파트들이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간접적인 뉴스로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실제 보여드린 내용들을 봐도 충분히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는 분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단지 아파트가 너무 무차별적으로 가격 상승을 했거나 지금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것과 틀리게 실질적으로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은몇 천만 원으로 분양권을 살려고 진행을 했다가 나도 모르게 물려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사례들은 실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의 갭 투자 소위 말해서 분양권의 투자. 그리고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투자 아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투자는 내가 평생 집을 하나 구입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평생 살겠다는 투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투자 개념과는 좀 틀리죠.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저만의 통계지만 전화왔는 대부분들이 수성과 중구, 남구, 달수구 위주로 많은 전화가 오셨고 가끔 가다가 북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100% 맞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주택가격, 아파트가격들이 2017년, 18년, 19년도에 급락하고 폭락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에 기준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가격이 상승했지만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 적어도 이 구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좀 적게 보고 팔면 좋겠다는 심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기다림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다림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한번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가격이 떨어져서 후회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은 심리 상태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중구를 지금 비교하는 차트를 제가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다면 2018년도에 일부 수성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조금 지나서 19년도 무렵에 다시 하락을 한번 하고 20년도에 19년도에서 29년 19년도에 급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성구는 2019년도에 일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대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건매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차트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전체적인 흘러가는 동향을 많이 듣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차트를 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 적어도 제 방송에 있어서 저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 얘기가 100%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만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수승구가 빠져나왔는 시점들 그리고 중구에서 빠져나왔는 시점들 그리고 상승했는 시점과 수송구의 상승했는 시점들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은 평생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생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일부 수송구가 먼저 빠져나왔다. 그리고 중구가 계속해서 상황을 보다가 뒤늦게 일부 건매물들이 쏟아지는 과 동시에 대부분 일부 좀 빠져나왔다. 그 중에서 역세권, 더블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건매물들이 나왔었고 폭락을 했었고 폭등을 했었던 곳입니다. 폭락과 폭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2007, 8년도에 달서구와 수승구를 비교한다면 실제 금액 차이는 좀 많이 나는 편이고, 달수구는 그나마 꾸준히 상승을 했고 2018년부터 급상승을 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마찬가지 비교를 해보기면 달수구보다는 월등하기 가격이 높으면서 급상승과 급하락을 같이 하면서 2018년부터 급하락과 급상승 그리고 현재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수성구에서는 금액 변동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달서구, 남구, 중구, 동구를 보게 되면 은 금액 변동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평균적인 어떤 우상향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확인할 을 수가 있지만 수성구는 그렇지 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급상승, 급하락은 기존부터 일부 좀 있었던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제때까지 전 이렇게 급상승, 급하락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구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급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 평균적인 거래 금액에서 구입을 하거나 금매물을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구는 다른 구와 틀리게 예전부터 고액의 연봉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가격 변동 차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다른 구를 확인하게 되면 보통 2018년도, 19년도에 급상승을 했는 그런 차트가 보여집니다. 난구 마찬가지 예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은 실제 2018년도, 19년도에서 급상승을 했다는 것이 차트로 확인이 되고요. 평균적인 금액을 보게 되면 은 난구 같은 경우는 1억대부터 시작을 했고 수성구에서는 1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했다면 현재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수성구 같은 경우는 6억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난구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4억대에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이 평균적인 금액은 소위 말해서 고급 아파트나 가격이 높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평균 가격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대는 실제 반영이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 상권이 있는 아파트,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일군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이 가격대를 평균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 공구 마찬가지 예전 2000, 2006년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한건 맞고요. 2018년도부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나홀로 거래되는 아파트들도 많고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들은 3억대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보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급락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차트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아파트끼리의 구별로 비교되는 현재 차트는 2023년 3월이지만 근전자의 차트들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파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구 마찬가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2 0년도에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 뒤에 일부 조금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고요. 변동폭도 수성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우상향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단지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급상승을 했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거품이 좀 빠지고 나야 또 시간이 지나면 일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아니면 예전 2007, 8년도를 기억하는 분들은 실제 할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물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한채두 채를 더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물론 건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 구입을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아파트를 팔고 구입하려고 하는데도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또한번 이런 기회에 투자를 못하거나 금매물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왜? 그 전자에 다른 투자를 해서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갭투자나 아니면 은 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물려서 현재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입주를 하긴 하되 기존 주택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놔야 되는데 그조차도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다른구와 틀리게 어느 정도 상승을 꾸준히 조금씩은 하지만 은 그래도 2018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한번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19년도, 20년도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급상승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다른구와 틀리게 엄청나게 갭투자나 투기 세력이 몰렸다는 느낌이 들 만큼의 아파트 가격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나마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도 현재 입장에서는 서구가 거래가 많이 된다. 내 입주를 하면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급매물이 정말 급매물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더 정말 급한 매물들이 나와서 내가 사는 아파트가 금매물이 아닐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은 대구에서 그나마 아직까지 소외됐다는 곳은 서구나 동구나 이단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되는 아파트들 대단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소위 말해서 비선호 지역이었던 서구가 발전이 될 수가 있고 공항이 빠져나가면서 동구가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고액의 연봉자들이 몰려 있거나 학군이 좋은 수송구. 그나마 수송구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동구를 실제 지금 보더라도 꾸준히 가격 상승은 했습니다. 했고 2019년도에 일부 급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실제 다른 구와 틀리게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 금액들이 변동이 조금씩 있었다는 것은 2억대에서 3억대, 2억 중반에서 3억 초반대에 일부 아파트 가격 변동량이 있어 보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지만은 지금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알아갈 수 있는 시기만 남았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4, 5년이 지나거나 7, 8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지만 은 현재와 같이 단기적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벗겠다. 다시 아파트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낭구를 보게 되면 낭구의 금액들은 1억 미만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부 하락을 하고 일부 상승을 하고 다시 일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급상승한 매물도 가격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조금조금씩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남구에는 크게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실제 큰갭 차이가 없었고 가격 변동 차이가 없었다. 그냥 꾸준히 흘러간 것처럼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 난구를 선호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난구는 실소자 위주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 분들도 난구에 어떤 투자보다는 그냥 저렴하게 나오는 아파트, 급매물들 소위 말해서 미분양 할인이라도 나오면 난구 쪽에는 그나마 충분히 거래를 할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문 기사에 나오는 통계가 아니라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았는 분들 저만의 통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성구와 비교해서 남구, 중구, 동구, 달수구, 북구까지 대부분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격의 하락과 상승, 폭이 가장 많았는 것도 수성구고 가격이 높은 것도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변동량이나 변동 금액을 확인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수승구가 높았다는 것은 대부분 수승구의 가격차이 변동이 많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은 많이 진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 되면 수승구에서도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남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악성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99%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댓글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상담받을 내용들이 아니고 저는 상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겠죠. 그리고 기회가 생겨도 그 기회를 놓치는 분들 그리고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분들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